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즐입니다 네, 오늘은 지즐이. <웃음> 정말 또 오래간만에 찾아와 버렸습니다 이전 영상, 이 전전 영상, 이전전 영상까지 맨날 늦게 온다, 늦게 온다 얘기만 해가지고 미쳐버리겠습니다. 네. 딩동, 딩동, 동, 당당, 당당. 어,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시끄럽. 네. 무동력 스피커라고 해가지고요, 어 그냥 소리의 증폭만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소리가 커지는 그딴 기능을 가진 스피커입니다. 어 제가 도면도 직접 만들었고요, 로고도 이쁘게 박아버렸죠? 매번 드리는 약속 같은데 영상마다마다 어 영상을 자주 올리겠다 아니면 소식이라도 자주 남기겠다 뭐 이런 거짓말이랑 거짓말 아주 다한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은 빠른 실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속해야 되겠다 이거 다음 주 전에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 이녀석 이벤트를 좀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까지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할 짓거리는요 네, 영상 제목이랑 썸네일을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비빔 레이저 컬팅기 네 레이저 머신입니다 네,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 노란색깔 친구였죠? 이 노란색깔 친구에 관련해가지고 막 유리도 깨먹고 내 네, 안에 렌즈도 깨먹고 아주 그냥 쇼를 했었는데 어? 뭐야? 이거 깨진 것 같은데? 아, 와 이거 심각하다 이거 어떻 이번에 뭐 하다보니까 뭐 레이저 기계를 뭐 이렇게 또 새로 들어놓은 친구도 있습니다 레이저로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그런 실험들까지도 한번 대충 한번 진행해보도록 합니다 자! 거거샘! 얍! 쯧. 제가 세달 전쯤에 잠수 타기 전에 사실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닭다리입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뭐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손가락을 자르면 좀안 되겠죠? 손가락 하나 자르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닭다리입니다 닭다리 이 닭다리가 왜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냐면요 제가 세달 전쯤에 생닭을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을 좀 절단을 절단을 해달라고 한 다음에 제가 보관하는데 너무 시간이 <웃음> 영상 찍는데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냉동실 에좀 얼려놨거든요 그 얼린 다음으로 세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손가락 대신에 이 닭다리를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닭한 마리 사가지고 닭다리 두 개씩 나오잖아요? 어 닭이 사족보행이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<웃음> 어 저번에 봤었던 이 노란색 레이저 기계보다 어... 얘가 60와트고 얘가 배 같은데요 그럼 몇배 차이나는거지? 몰라요 맨날 튀겨진 당만 보다가 이렇게 생닭을 보니까 약간 조금 웃기네요 근데 이거 색깔 맛이 간건가? 닭돌이를 이렇게 세팅을 완료했고요 를 위쪽에 있는 허니콤보드라고 해서 벌집모양의 레이저 조각을 할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배드인데요 이렇게 올려놓고 자르면은 뭐 문제없이 어, 진행되겠죠? 전원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끄러워요 요즘에는 학교라든가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데 무한상상실 같은 곳에 이렇게 레이저 커팅기 구비된 곳이 꽤 많은데 당연히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거 저런것 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재료말고는 써서는 당연히 안 돼요 어, 여러분들 다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제제리니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상이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셋! 둘! 하 되게 아파 보인다. <웃음> 어, 네 완료 소리와 함께 이렇게 기계가 멈췄고요. 야, 냄새. <웃음> 야 이거. 맛있는 냄새가 아니라 그냥 좀 노린내가 나는데? 이번에 모드는 커팅이 아니라 스캔 또는 인그레이빙이라고 해가지고 글씨를 음각으로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기능인데 고기 덩어리 위에다가 이 짓을 해버리니까 네 뭐... 네 그럴싸하네요 멋있네요 다른 모드거든요? 이거랑 똑같은 글씨 사이즈인데 이번에는 음각이 아니라 그냥 외곽선 라인만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? 백문이불혈일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고고씽! 와... 3단... 5오오단오단 5단... 5단... 네. 단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게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이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단... 5 간에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센 빛으로 한번 절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움직이는 속도는 30mm/sec. 네, 그러니까 1초에 3cm가 움직이는 속도고요. 세기는 어, 100가트짜리인데 60% 정도의 파워로 한번 녀석을 <웃음> 절단하는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. 오. 야 이게 내살덩을 내가 생각하니까 아프겠다. 어. 셋. 둘. 하나. 여. 자 일단은 당연히 절단 안됐네요 지금 다껍데기 부분이라고 해야되죠 다껍데기 부분이 이렇게 절단된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30보다 조금 더 느린 20으로 그 옆에다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둘, 1, 2, 3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20에도 잘 잘리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옆에다가 10이라는 속도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, <웃음> 어, 어, 세상에! 와 이번에 정말 많이 깊이 잘렸습니다. 네 일단은 당연히 절단 안 됐기 때문에 속도가 10이었거든요. 그 이번에 그 절반인 5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. 와, 어 지금 뼈 있는 부분까지 확실히 잘린 게 보이거든요. 야, 이거 파워 장난 아니다, 이거. 자, 속도는 5였으니까 이번에는 2. 2. 오 슛. 우와. 오 세상에. 이게 뭐야? 우와. <웃음> 짜잔. 여기 살짝 살 붙어 있는 거 말고는 이 부분이 다 잘려 가지고, 네, 살짝해도 이렇게 뼈가 부러져 버리네요. 와 이거 대박입니다 이녀석은 조류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유에요 뭔 소리야 뭐? 조류랑 사람이랑 골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잘린다고 우리가 잘릴 거라는 확신은 들진 않지만 이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좀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엔 뼈 쪽이 말고 이거 살종... 이게 다 살인가? 살코기를 예쁘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아까랑 똑같이 2... <웃음> 뿅 <웃음> 아,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헐와 이건 거의 그냥 잘렸네 잘렸어 네 속도가 만약에 1이었으면은 녀석이 완전 절단돼가지고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님들 그래가지고 실험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재밌는거 하나 더 챙겨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식빵 혐매다그 예전에 유명한 짤방 있죠 몹시 하와이하게 잘라버리겠다는 그 일본 아이돌인가 뭔가가 결모양으로 식빵을 조사버리는 그런 약간 내용이 있었는데요 야 턱다리가 잘리는데 빵이 안 잘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? 그래갖고 저도 엄청 카와이하게 한번 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가자. 카와이. 음. 오, 오, 오 연기. 오호호. 어, 이거 보세요. 어. 네 이렇게 카와이하게 잘렸네요. 어. 근데 이게 냄새가. 야 이거 먹으면은 이거 안 걸릴 것 같은데? 야 지금 조금만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 아, 좋게 <웃음> 그냥 탄맛이야 <스탯> 카와이 <웃음> 같은 소리 아니? 아 입에서 빵탄 냄새가 아우 죽겠다 이 영상의 목적은 레이저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한번 <웃음>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쇼를 한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빔이 발생이 돼가지고 저쪽 끝에서 한번 반사가 됩니다 저기 레이저 빔 보이죠? 여기 거울에서 반사가 되고 이쪽에서 반사가 또 돼서 이렇게 빔이 들어간 다음에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이 한 점으로 모여서 빠! 빠! 빨간 색깔 가이드 레이저 빔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CO2 레이저 절단을 하는 빔 같은 경우가 비가시강선이에요 보이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가 가동 중에 이쪽에다 가이드라인에다가 실수로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짜잔 네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손을 함부로 갖다대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무섭죠? 아 그러니까 뚜껑만 열고 안 하면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레이저를 잘쓸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어 끔찍해라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요랑 뭐 많이 빠졌던 구독자분들이 좀 돌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 지질 스피커에 관련해가지고 다음 영상에는 이 스피커를 어떤식으로 조립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원리라든가 한번 얘기한 다음에 어이 스피커를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